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어, 만류 금지 뭐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강행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계속 있고 실제로 뭐 어제 보도에는 50만 장을 이미 살포했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 은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예. 어, 이런 단체들의 대북 어 전단 살포 행위는 어 남북 기본 합의서 그다음에 2004년의 남북 합의서 그다음에 2018년 판문점 공동선언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현행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다. 즉그 대북 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의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상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는데 이런 초경량 비행장치가 군 관할 공역을 비행할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웃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 밟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항공 안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네. 예. 실질적으로 지금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어, 위험으로 위험 요소로 작용될 여지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 북한 전단 살포 행위가 계속 전, 에, 진행이 된다면 어, 뭐 서울 불바다설 떠오를 것이다. 이러면서 군사 행동을 시사하기도 하고 실제로 군사 행동 계획을 내놓기도 하고 실제로 어 장관님 보시기에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어 군사적인 충돌이라든지 또는 어떤 북한의 무력 시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예. 보시는 겁니까? 예. 아 반면에 이제 방금 박범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웃음>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역시 박봉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 DMZ에 설치되어 있었던 확성기 중 일부를 지금 철거하고 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변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지 취소나 철회는 아닌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북 비라 어,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 반복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어, 이북은 어, 대남 군사행동계획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예, 그, 과거에 이제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 고사총 발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충돌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적경지역 주민들은 이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굉장히 안전을 위협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다. 중단해달라고 라 호소하고 있고 적경지역 지자체 단체장들도 역시 같은 취지에 여러 가지 호소를 내놓고 있다. 이 사정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아,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아, 국가 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유지 뭐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어떤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방금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또 장관님께서 인정하셨듯이 실질적인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면은 어 법률로서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 예. 아까도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군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민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 기관들, 뭐 경찰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하고 협조해서도. 어, 이런 행위들이 좀 제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